안녕하세요 색상라이더 이웅서입니다우디프로젝트에서 2020년 새로운 고글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의 이름은 컷라인인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고 먼저 대한민국에 최초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모델은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모델 이외에 한 가지가 더디폴트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서, 케이스와 함께 파우치까지 들어있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비닐과 함께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컷라인은 무게는 36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 길이가 141mm 그리고 높이는 6 2 그리고 렌즈 곡률이라고 하잖아요 이굴곡은 7이라고 합니다 7베이스 그리고 다리 길이는 128mm입니다 이 제품은 범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상단에 는 소프트 범퍼가 이렇게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하게끔 해줍니다 아래 범퍼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부터 당겨서 풀어주면 편안하게 범퍼를 탈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과 상단 소프트 범퍼를 탈착해서 또 다른 느낌의 고글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퍼를 떼고 붙이는 거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띄워주고 꽂아줄 때도 구멍에 맞게끔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뭐 질문이 묻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안경 닦는 천으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컬러로 컬러 변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범퍼를 다른 컬러를 가져다가 끼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원하는 렌즈와 상단 하단 범퍼를 같이 커스텀해서 나만의 고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다리도 탈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리와 렌즈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 따로, 다리 따로, 범퍼 따로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디펜스 고글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범퍼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출시가 안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었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범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컷 라인의 커스텀 라인은 2020년 새롭게 여러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컬러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헬... 헬멧과 옷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컬러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컷라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렌즈 컬러하고는 빨간색이 좀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펌퍼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정말 손쉽게 컬러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이파랑색 컷라인 제품도 범퍼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컬러로 달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컬러 조합이 아주 좋은 고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고글의 가격이겠죠 이 투명한 렌즈는 변색 렌즈입니다 이 변색 렌즈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39만 원에 정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컬러 렌즈는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9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고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게 다리를 빼는 건데 이 다리가 그래핀 스프링식 교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정확한 이름은 그래핀 스프링 로디드 퀵 체인지 렌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웃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렌즈와 다리가 컬러가 맞지 않는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다리조차도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교체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빼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먼저 구멍을 끼워주고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조합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헬멧이랑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어떤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리뷰했던 거잖아 <웃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헬멧입니다 자, 이 헬멧에는 사실 파란색이 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지금 파란색 렌즈에 파란색 하단 범퍼를 가지고 있는 고글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사실 빨간색 라인이 안 예쁜가? <웃음> 이걸 한번 떼어볼까요? 아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컷라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범퍼를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헬트코리아 광주점에 오셔서 한번 착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자전거나 헬멧, 고글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얀색은 라지 사이즈여 가지고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지어가지고 좀, 좀 크긴 하네요 이 굉장히 귀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스펙트럼 헬멧하고 이 컷라인을 썼을 때 여기 입처럼 구멍이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범퍼도 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스타일을 정말 연출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래쪽 범퍼를 떼는데 저처럼 떼고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광대가 다시는 분들은 하단 버퍼를 떼고 착용을 하셔도 좋고요. 이 루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어드저스터블 어고노즈라고 하는 코받침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두상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착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코받침을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360도 돌아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이시나요? 제가 굉장히 많이 휘었잖아요. 지금. 조금만 힘을 주면 다시 펴집니다. 이게 사용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오늘 이렇게 컷라인 루디 프로젝트의 신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셔서 멋짐을 뽐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리뷰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곳은 펠트코리아 광주점입니다. 전라도의 메카, 자전거 메카. <웃음>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오셔서 신제품, 또 새로운 자전거 소식 등등 여러 가지 들을 소스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